다 우리, 우리 잘 지냈어요 모두 와. 보고 싶었어 서리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 아, 근데 저, 저 자연스럽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제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생각보다 따뜻한 것 같아. <웃음> 그러긴 아, 너의 아, 머리, 머리 볼륨이 너무 많이 생것 같아. 아, 아, 아, 아. <웃음> 좀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음. 약간 그 어, 어, 어, 어, 남의 기분은 어, 어. 생각은 안 어, 하는데. 어, <웃음> anyway, 그래서 저거는 <저건> 뭐지? Anyway. <웃음>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이 왔어. 뭐야? Going <웃음> 연말 결산 commentary. 와. 와. 우리가 진짜 수많은 going을 찍었잖아. Commentary라 읽고. 그 드릴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얼추 어,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그지 컴, 어, 우리도 뭐 반대 아니야. 코멘터리를 하라고. <웃음> <웃음>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근데 이렇게, 어, 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거 다잘 만들었다. 그니까. 러뭐 이거 로고가 이렇게 많은 줄은 진짜 몰랐어. 와 어때? 고잉, 고잉 스티커를 만드는 거야, 이걸 어? 어? 고잉 스티커 너무 예쁘다 오괜찮다 오, 괜찮다. 아, 나는 빨리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다, 우리 고잉 아. 세븐틴의 이제 명장면들 있잖아 아. 그걸 빨리 이모티콘으로 아. 그거 너무 괜찮다 고잉 세븐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많이, 그러니까. 진짜 많이, 많이 봐 지인분을 만났는데 지인분을 아... 그 친구를 모르는 사데 음. 고인 세븐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 되게 내성적인데 되게 밝은 애로 보는 거야 내성적인데 고인 세븐틴 맨날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목소리로> 옛날에 <목소리로> 어. 옛날에는 음식점 가거나 <목소리로> 그면 우리 알아보신 분들이 약간 아 무대 잘 봤어 또는 예능 잘 봤어요 이런 어,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고인, 고인 잘 봤어요가 되게 어. 신기해. 진짜 많아 근데 이게 확실히 뭐그 PD님의 그런 역량도 있지만 우리가 잘 있어서 <웃음> 아, 우리는 오세요. 항상 우리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는데 항상 끝은 우리가 어, 잘해 <웃음> <웃음> 우리가 재미없었어 봐.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난 그래도 네. 합작이 잘 맞아서 그냥 말이... 너무 이기적이야, 애가 그래서 올한해 연말 결산을 하면서 들어가 보죠. 재밌었던 것도 있겠지만 <웃음> 아쉬웠던 것들도 얘기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그래.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순간아 사람이 다 안다고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안다, 거 안다, 다 <웃음> 안다, 다 저희가 이걸 보기 전에 또 준디 영상이 있대요. 어? 그 영상 한번 틀어 보자 그러면. 네. 아, 일단 뒤부터 보자, 그래. 그래. 뭔데? <웃음> 야, 나 졸리냐? 야, 이게 뭐? <웃음> 아, 저는 출발 셈팅에서 그 엄청 빨리 뛰었잖아요. 사실 그거 저도 예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신상식온거 같은데, 약간. <웃음> 쌍소가 <웃음> 많이 했죠 어. 근데? 아, 근데 진짜 잘했어. 엄청 빨랐어. 얘 진짜 빨랐지. 아, 그거... 날라다녀 죠 날라다녀 신발 벗겨졌어요 신발이 그 순간 너무 열정 넘쳐서 신발도 벗고 아, 그거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보통 이제 본인이 한게좀 기억에 남거든요 어, 아쉬웠던 아쉬웠던 어, 사실 제가 어, 9월 달 부터 이제 종구에 오이기 때문에 하얀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쟤도 네. 이제 카트를 그래, 따네. 노래, 야. 카트, 야. 카트를 또따야 된다고. 이걸 편집 안 하고 내보내는 게더 아, 웃기다. <웃음> 사실 제가 고아달부터중국와있기 때문에 후반 촬영 멤버들과 함께 못하는 거에 대한 제일 아쉬워도것 같아요. 남은 순간.. 어? 제가 그편이름 뭐지? 시골에 가서 물 안에서 그 식물 세우는 게 아 원, 모내기 번, 모내기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왜냐면 저도 그런 거 평소 절대 해보지 못하는 그런 아, 일이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게임 하는데도 빨리 벗어나서 굉장히 기분 좋은 기억을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디에티 형이 네. 아, 진짜 전 정답다. 너무 아쉬운 게 디에티 형이 응. 불면제로 왜 없었어요? 해줄 게 많은데 죽었지. <잘 웃음> 있, 김민규 다음으로 죽지. 그만 좀 하면 될까? 오케이 오케이. 자 <웃음> 그럼 아 기대는 아, 다이 왜다 눈이 풀려있으시네 <웃음> 안녕하세요 세운딩입니다. 자 오늘은 오자 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뽑아야 되면 저는 음, 두개 뽑을게요. 첫 번째는 거인 세운딩 거인 컴퍼니. 오 컴퍼니 오 컴퍼니를. 헛소리 하면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드니가 되게 재 되게 재밌고 그리고 되게. 음, 어, 신선한 것 같습니다 에스쿠스잖아 에스쿠스 그리고 루어 있잖아 루어 에스 생각하면 에이스 생각나 에이스싱 대 룩방 어때? 제발봤이컨이 콘텐츠의 아, 최적화! 적합한, 적합한! 최적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커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백망원 할 때는 백망원! 백망원! 망원! 저준영이 망원이 너무 좋아요 정한이 형한 명랑 우리 이렇게 12명랑 같이 대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결과 가 있는 거는 너무 재밌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두개뽑겠습니다 너가 내 돈을 뺏서가도 되고 어, 저는 이제부터 형랑 모르는 사이 아쉬운 에피소드뽑으려고 하면 어, 제일 최근에 수는 듣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아 왜요? 인호가 잘 못했나 봐 아니 그런가? <웃음> <웃음> 멤버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요 특히 무궁화꽃이 게임 <웃음> 너무,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준영이 아아아 단순한 게임 좋아해서 분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제일 신나게 맞아 진짜 신나했을 거야 <웃음> 어. 그리고 제일 흥분도 많이 했을 맞아. 거야 <웃음> 나안줄 나나 안, 안안 죽였는데 막 이랬을 거야 그럼. 다 이제 마지막 촬영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TTT 뽑을게요 왜냐면 TTT는 항상 TTT 할 때마다 이제 예능 촬영하는 것보다 어, 멤버들과 함께 어, 여행하러 가는 것 같아서 되게 평상에 있는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다음 스케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멤버들과 함께 더 많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니어스, 세븐틴 준이었습니다 박수. 야 뭐야. 야 문준이 뭐야. 어, 아,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오, 멋있어. 아, 나는 약간 있었어. 좀 그런 생각도 해. 코멘터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수트 입고 약간 시상식처럼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했나 약간 싶을 정도로 아, 그래? 야, 알고 보니까 코, 앞에 프로포트가 있었대. 파리 파리 프랑스 명품 화장품 록시타앙프로방피필요 스트레스를 싹 날려줘 릴렉싱 롤렉 well 주머니 속 편한 포켓 사이즈. 렉싱렉싱롤렉락롤렉릴렉싱롤렉 well 영상 봤으니까 우리 아. 우리 했던 걸 이제 좀 보자. 이건 뭐야? 이건 뭔줄 알아? 아 이거 그거잖아. 그 뭐냐? 그거 몰라? 이그이그 이그. 이거는? 그거 배틀크루. 배틀... 배틀... 배틀크루? 배드클루 아닌루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라고? 한 아, 배틀... 볼까?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도겸이 명안 걸리는 건데. 맞아 맞아. 진행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시작하자 맞아 갑자기 아형 이거 미스터리 미스터리구나 이랬잖아. 어 그때 이제 확 당황을 했지 내가. 음. 아 이걸 벌써 알아낸다고 음. 이러면서. 야너 뭐야 너 음식을 왜 들고 와? <웃음> 도겸 뭐야? 너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오늘 너무 미스터리해. 아, 미스터리 미스터리. 근데 일년 전인데 뭔가 느낌이 다 다르다 멤버들. 아니야 이년 됐어. 이게 그 2020년 프로젝트 첫 번째 그거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게 그, 있어? 뭐냐 그 소리. 크기 맞아 시벨이좀 웃겼지 그래. 어 데시벨 재면서 나가 어, 나가. 어, 어. 요게 재밌었지 시벨 우진이 잠깐만 볼까? 나 이거 웃 거야 어, 맞아 <웃음> <웃음> 나이기 <이거, 웃음> 웃기 걸고 열심히 하는 게 웃겨 나가 <웃음> <웃음> 나라 장인 이거 앞에도 있나 보네 재밌는 어. 게몇번 그 순나리가 아삭에서 걸린 게 어. 있어 그 전, 전주일 거야 전주 아까 전에 하면 그럼 미션 보지 미스 마 여기서 하자 야, 야, 안장인데 사실 야. 사실 나 이렇게까지 야, 해서 많이 너무 고마워 많이 끌어졌어 어. 넘어가 땡땡 어. 어. <웃음> <웃음> 별... 저거 뭐야 그림의 떡은 뭐지 우리? 저거 그 뭐. 있는데도 막못 먹고 아, 아. 이거 고기 먹었던 거 어. 이게, 이게 윤정한 인간 체스야 콘텐츠. 왜? 그거 체스, 나야? 그러니까 인간 체스에서 진 팀이 못 먹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윤정한의 생각에 나죠 아이디어에서 이디어 이번 컨텐츠는 뭘까요? 보드게임에서 승리한 팁이 고기 먹기 어 그리고 노래방 소원권으로 저희가 삼겹살 맛있게 먹는 거를 지켜보면서 리액션하는 콘텐츠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이가 저의 소원권이 진짜 많았어. 그렇지 나 그때 깡통차기 이겨가지고 난 이때 느꼈던 게고이세븐티 제작진 분들이랑 함께 만드러 가는 거 같아서 너무 좋았어. <웃음> 음. 그렇구나. 그래서 더 의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서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아이디어. 우리 그거 한번 봐보자. 그러니까. 진짜 고잉 세븐틴이 반응이 딱 왔던 레전드 약간 레전드 있지 우리가 카니발이지 카니발이지? 술래잡기에서 도리지 않았나? 우리 TTT가 아. 반응이 되게 아, 좋았던 걸로 기억해 아.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줬어 맞아 맞아 하이퍼리얼리즘 어, 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맞아 이게 레전드긴 하여 확실히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술 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촬영 같지 않아서 좋았어 나도 컬처 쇼크였어 이렇게 해도 되나? 반응이 진짜 좋았어 조회수가 얼마예요 지금? 도겸 씨? 120만 그러니까, 와, 나이 시작 인트로도 너무 좋았어 어. 이거 음. 방송 안 하기 야, 방송 아니야? 다시 한 말하자면 예능 어, 아니야? 아니 족보가 너무 웃겼어 아이세. 근데 편집돼서 그렇지 족구를 진짜 많이 했잖아 어, 우리가. 진짜 많이 우리가. 진짜. 노래방도 재밌었고 다 재밌었어 야, 이게 역시 술이 다시 야, 들어가야 돼 이게 <웃음> 정원이 맛있어 아, <왔었어>. <웃음> 아, 저 감성이 너무 좋아 야. 아니 여기서 진짜 최고는 그거였어 버논이가 계속 자고 있는 거 근데 아 잠깐만 근데 왜한명 없어? 버논이 여기 없잖아 <웃음> 아니, 자도 왜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괜찮냐고 건강하게 잡고지 건강하게 이빨 먹먹어야지 아니, 근데 <웃음> 아, <이제 웃음> 쿡 <쿡토> 생일이었지?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 명 명호 우지랑 명호 명호랑 우지 아, 생일 맞아. 같이 축하했잖아 아, 명호 저때 저 머리였구나 명호 이 머리 진짜, <웃음> 진짜 너무 <안> <웃음> 내년 또 얘기하자. 어, 얘기해야겠다. 아 돌리는데 내년 불면제 로또 얘기하자 얘기해. 가는 거야 야, 우지야, 너 마셔봤어? 방금 마셔봤어 오대 네, 한잔 마셔봤어 괜찮은데? 불문 <웃음> 해? 지금 어떻게? 해? 아 아니, 그, 그거잖아. 그렇죠? 그 불문제에서 그인정하을 내뱉을 때. 얘가 사실 고집이 있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아니라 돌려서 인정해. 어 해볼게 좋더라고아 <웃음> 괜히 머쓱하니까. 아 그냥 이거 했어 하는 것보다. 아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이런 아, 아, 느낌인 그러니까, 거잖아. 야 아, 근데 이거지. 혹시 못해요 거 오대. 혹시 봐봐. 어, 오, 봐. 아, 괜찮은데? 저 눈빛. <웃음> <웃음> 저걸 저걸 또 잡았어. 깨알이. <웃음> 고랜드를저때 처음 먹어봤어 아, 형나 그거 보고 싶어 <웃음> 뚜루뚜루 슈아 형거 보고 싶은데 아아 아, 나오지 아나 진짜 슈아 <웃음> 형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따로 봤어 아 이게 나도 하기가 아, 좋아요 <웃음> 그러니까 물음표 있는 게 좋아 뚜루뚜루 뚜루뚜루 너무 열심히 하네.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웃음> 어, 보내 <보면. 웃음> 저거 술 들어가야지 할수 있는 바이브야 아니 <웃음> <웃음> 기분은 좋은데 진짜 음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올라 띠리 띠리 이 형이 하니까 웃긴 거야 근데 편집에 그아쇼 <웃음> 이러고 있는 거에다 무릎을 뜨는게너 웃겨 야 우리 또한번 가자 TTT 안 되겠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민망하다 진짜 족구로 가자 족구 족구 문준이 한번 훑자 내 머리 갈매기가 여기에서 온거 같은데 <웃음> 아, 정한이 이마 진짜 넓다 <웃음> 형 모자 계속 쓰고 있어라. 네. 대머리 갈매기인 줄 알았어. <웃음> 대머리 독수리 들어왔는데. <웃음> 대머리 갈매기 쪽은 좀쳐들어 오겠다. 아 조코 재밌었는데. 진짜, 진짜. 우린 참 이런 거 좋아. 해 다들 못하는데 진심으로 <웃음> 어,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어. 근데 저 당금주가 저렇게 먹는 게 아니라며? <웃음> 저 당금주 저렇게 먹는 거? 사람들이 뭐라 뭐라 해 다.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아, 미쳐가지고, 저저 어떻게 저렇게 있냐고. 먹냐고. 우리 아. 원액을 아. 먹은 거야. 어. 어, 어쩐 지 진짜 쓰게 쓰더라. 아저족코 문준이 개인 찍기 따고 싶어. 승관이가 잘하는 척하는데 못해. 승관이 너무 적의식이었어. 약간 승관이 스포츠 리더병 있잖아. 어, 맞아 맞아 리더병 아, 있어. 맞아. 있어 맞아. 그래 라켓 보이즈가 너무 행복했어. 어. 난 이거 이 장면 난 너무 기뻐. 어. 난 이거, 난 너무 기뻐. 어. 나. 그나 혼자 머리 박은 거. 와 좋아. A. 나이. 나이 나이 어, 나이 아. 나이스. 민규야.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웃음> <웃음> 야, 괜찮아 와 민규야 야, TTT도 다음에 또 가면 은더 재밌게 할수있어 진짜 어, 다음에도 하이퍼리얼리 지 가자 아저 편집이 너무 좋아 어, 그다음에 어. 또 고잉이 많이 알려진 게 놀이터도 되게 많이 알려진 게오 아,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아, 놀이... 놀이터 재밌었지 와 이때 인트로 달랐어 옛날 인트로다 <웃음> <웃음> 야 이거 <웃음> 2019년이다 2000, <웃음> <2000년이다. 웃음> 제압물 가 이게 우리끼리 노는 컨텐츠가 약간 장점인 게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 맞아, 게. 맞아. 근데 저때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 맞아, 놀 맞아, 놀 맞아. 진짜, 진짜 동심으로 돌아갔어. 초등학교 때 놀던 느낌. 근데 아지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나는 그땀 땀이 약간 좀 뭔가 달, 약간 맞아, 진짜 맞아. 어릴 때 같았어 나이 편에 깡통차이 이제 도겸이 달려오는 건 봐줘야 돼. 그것도 아니 저것도 어려웠어 저것도. 야 김민규 나와. 거기 뒤에 오야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도 나와 나와 진짜 근데 진심으로 찾았어 난 정말 아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겠구나 <웃음> 하면서 하려고 <웃음> <웃음> 어나 이거 뭐 그거 생각났어 뭐? <웃음> <웃음> 우리 TTT 때 <웃음> 5년 안에 미, 이거 사기다가 무해하다 아, 아, 아, 무해하다 <웃음> <웃음> 너는! 야 형은! <웃음> 이 말을 믿으면 <웃음> 5년 안에 사기당한다 <웃음> <웃음>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웃음> 무해하다 너는 어,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 아, 수 아, 아, 다른 아, 편뭐 아, 아, 있을까? 아, 좀 최근에 한번 봐. 자 최근에 이렇게 뭔가 그 편에서도 가장 뭔가 다 기억에 남는 진짜 웃겼다는 포인트들 있잖아 아, 아, 그치 아, 세, 말해보자, 생각나는 거 그냥 하트 라이더 물폭탄 진짜 엄청 어. 맞았지 그때 날씨 되게 좋았잖아, 그 때에, 물폭탄 이제, 장면을 보자 비누만 맞는 거 보, 보면 돼 디노 저기서. 진짜 많이 말았어. 거의 진짜. 진짜 팀, 많이 맞았어. 자기 팀다 맞았어. 다. <웃음> 진짜 전날에 옷을 한두번 갈아입었나. <웃음> 아이거 재밌어. 이거 재밌어. 이거. 야, 얘들아. <웃음> 여기서 물파리 걸리면 죽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들라 가지고 그냥 <웃음> <야>, 물파리. <물팔이. 웃음> <웃음> <웃음> 물파리왜 말하면서 가? 그냥 가지. 같은 팀. 그냥 있어. <웃음> 방금 호시 형이. 너무 무해한데? 아. 이러니까 지인분이 밝게 볼만도 하네. 아. 아. <웃음> 같은 팀이었구나. <웃음> 어, 진짜 피곤 여기서 는게 무섭다. <웃음> <웃음> 나니 표정이 다이다이바위보 조경이 리액션이 좋아 아, 조경이 몇개나나오 아, 거야 진짜 어떤 걸끈줄알았잖아 딱... 딱... 누르는 데 표정 다 달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야 아... 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뭐 있지 레전드 아, 약간. 재밌다. 아. 근데 나는 베드크루랑 얘가 그 최근에 했던 거 있잖아 그거 그 아, 복제인가. 그거 얘가 자기가 깨달은그모음이 너무 멋있어. 내가 그러니까 박준기의 복수를 하려고 그렇다면 박준기의 복수를 나야. 알겠다. 아나 복제인간이구나 나네. 근데 나는 베드크루에서 얘랑. d a g 대사 주고받는 게, 뭔가 약간 진짜 약간 빠져가지고 둘다 연기하는 게, 어. 게 너무 멋있었어 아, 그래서 재밌었어 s o 었어뭐고 Don't you, young man? d o 는 t you, y o u n 거야. a 데 d 데 n t you? Don't you? Don't 그 사람이 돼서 나와야 돼아 그래, 잠시만 그러면 그러면 더 재밌을 거 같아 그게 서사가 그러니까 배드쿨루랑 그러니까 이거랑 스카이, 비슷한 그 건가? 건가? 조금 다르지 달라. 그러니까 어. 우리 고잉 세븐틴의 약간 호러물을 해야 되나? 후이물 근데, 근데 어, 그 얘기 나오니까 나또 생각나는 게남양특집남양특집 남양 특집. 아 술래잡기? 그것도 반응 좋. 반응 조.. 아 조. 그러니까 아 우리가 고잉이 또 재밌는 곳도 있는데 은근히 호러물이 은근히 인기가, 인기가 많아, 많아. 음. 근데 이게 조회수가 제일 진짜 달랐던 거 아니야? 시청자분들은 봤을 때 되게 밝고 잘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 이그 카메라 때문에 어. 그 이렇게 좀 보이는 거지 진짜 실제로 가면 어, 진짜 안 보이... 보여. 나 가면신 사람들 너무 무서워. 어, 맞아. 근데. 도겸이랑 나랑 방한 방에 갇혀가지고 맞아. 촬영할 때는 거 되게 짧게 나왔는데 거기 우리 방에서 못 나왔어 우리 거의 진짜. 맞아.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 없는데? 나는 올해 고잉 중에 수능 특집이 아, 그냥 아, 그거는 원탑. 그거 아니면 불면제로 왔다 갔다 할것 같아. 불면제로랑 아마 수능 특집이 비슷했어 촬영 시기가. 맞아. 맞아. 그때 고잉 찍을 때 너무 텐션이 좋았어. 텐션감이 좋았어. 좋았어. 어. 근데 D 를 진영이 그래서 아쉬울 수도 있나 봐. 맞아. 음. 맞아. 너무 재밌었는데. 수능 특집은 진짜 아쉬울 만해. 내가 살면서 해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중에 맞아. 그냥 맞아. 가장 재밌어. <웃음> 비교가 안 돼. <웃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웃음> 그 어떤 맞긴, 것보다도. D H 과1 2인그림자가 음. 뭐야? 아그 열두 그 명이 뒤에서 따라하는 거형 거. 아 거기서 부족히 나왔잖아. 계속 등등 이런 속으로 해가지고 아, 그리고 스킬적으로 제일 컸던 건 무인도가 아니었어. 그렇지 보물섬 어, 아, 무인도 컸지. 보물 섬 빌려서 한 건데. 난 진짜 섬갈춘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국편이 이 TV에도 처음 나오 어, 어, 맞아. TV. 아 마우스버스터즈 마우스버스터즈 마우스 했고. 그거 진짜 힘들었는데 잡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잡기도 어, 잡기도 어, 너무 힘들가지고 마우스버스터즈는 그본 게임보다 뒤에 뒤에가 제일 재밌었어. 벌칙자 어도 게임 어도. <봐라> 포도, <봐라> 포도, <봐라> 포도, 포, 포도, 포,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 포도, 포도! 포도! 포도 게임 이 아, 레전드였어. 진짜, 진짜 레전드인데 진짜 그거 진짜 미쳤어, 그럼 진짜로. 아니 <웃음> <웃음> <웃음> 네, 저 추격전 우리 이때 추격전 처음이었잖아 이때. 어, 그렇첫 추격전이잖아. 그럼. 나름 스킬 컸어 추격전 치고. 호호씨 갑자기 우리 다 앉아서 포기하고 있는데. 뛰어와가지고 내가 다, 내가 터치해놨으니까 풀리지 언제 풀려? 한 5분 뒤에? 5분 뒤에? 그건 좀 빨빨 다녀야겠다. 내가 5분 있다. 5분 뒤에라고 해서 간 거구나. 아, 저 어두가 아, 그냥 빌런이었네. 참 삼촌. 야나 진짜, 진짜 쳐다보는, 저 진짜 쳐다보는, <웃음> 엄청 썼어. <무서워서>. 뭐야 <웃음> <왜> 여기 있어. <웃음> 뭐 제가 무슨 거지? 형선가형선이가기서는 형선이가 이그장면이야그 문제도시야. 진짜로. <목소리> 아, 저때 아, 아, 얼굴 다, 다 맞아가지고, <웃음> 진짜. 거의 형이 범인이에요. 너무 <웃음> 죽이어 <웃음> 근데 니네가 너무 막 이게 막해 하는 거야. 그래서, 오, <웃음> 어, 얘네가 진짜 잡고 싶었구나. <웃음> <웃음> 그래. 와, 명장면이던데, 이거. 어, 영화 같았어. 어. 아, 그 문준이도 막, 잠깐만, 뭐, 뭐, 뭐, 뭐 하지마! 뻥이야! 이러면서. 아, 여기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이거 봐! 기소 쓸게요! 몽춰 10초 동안, 10초 동안, 오, 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야, 뭐야, 아, 뭐야 아, 저요? 내가 아, 진짜 뜬렸겠어 아, 그거. 아, 우리 그거, 카틀런트한 거. 아, 아, 그 아, 아 준영, 그거 우리 만이지 어, 아, 그거 하어었지 준영 그 뮤지컬 하고. 너네 아, 진짜 뭐 대단한 뭐 거, 거, 거 같아. 것 같아. 야, 우리 진짜 많이 했다. 나왔다 나왔다. 문준이다. <웃음> 문준이다. 아, 여기 저기. 저 친구 이름이 문화라던데 <웃음> 아, 생활을 <웃음> 뮤지컬로 한다고 생활을 뮤지컬로 한다고 왔습니다 준희가 생각보다 제일 시키면 잘해 잘해 <웃음> 약간 민망한 것도 좀 있다 나는 근데 아, 이걸 아, 너무 좋아 아, 아. 솔로, 솔로, 솔로 넘버 누나도시니까 조금만 네, 보여주시면 조금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쳐나갈지 이렇게 해쳐나온지잘 모르겠지만 어, 어디 가세요 나는 살 테니 어떻게 해야지 <웃음> 아니, 이게... <웃음> <어떻게> 왜냐면 <웃음> 남대이생살 테니 그 노래, 그문장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웃음> 네. 이어가야 되는데 <웃음> <어떻게> 모르는 거야. <웃음>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지금 <돼? 웃음> 어, <어떻게 해야> <웃음> 노력하는 게 너무 웃기지? 저... 어. 저기요... <웃음> 아 저... <인자. 웃음> 코멘트를 하러 온 거야? 보러 온 거야? 아네 아, 너무 좋다 a 대 k about it. I'm g o 히 n 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이 b o u 이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o 마구 g to talk a b o u 마구 t I'm going to talk about it. i 굴리는 거 굴리는 거 때문에 감정 좀 상해져가지고 잘 던지네 아, 어, 아, 가, 아 근데 가운데 너무 시원해 위로 뛰어서 주는데 아, 아 저희 투수의 그 그래 진짜 나 이렇게 준다 아, 아, 이렇게 준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직도 기억나는 게나저때 물공 찼을 때가 진짜 신기했었어 나찰줄 몰랐어 물공의 기적 아? 여기는 물공을 봐야 돼 물공 물공 골까 한번 쓰겠습니다 아, 아, 물공이랑 물공 진짜 물공 아, 이건 리스펙 해줘야 된다 앞세게 차봐 앞세게 차봐 <웃음> 아 <목소리로> <목소리로> 진짜 아프긴 아프다. 이거 어땠어? 무슨 앞으로 다붙잖아 아니 저거 그리고 띄울 수가 없는데 저거 핑크색을 파울 라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맞아. 어. 어. 근데형 삼폴도 어. 안 되는 건가? 되는데 아. 핑크를 맞으면 안 돼. 그게 저게 뭔뭐 말이야? 아무래도 두 개면 우리 팀이야. 예! 네. 오! 안 됐어. 예! 오! 안 됐어. 예예예 예. <웃음> 와 저걸 찼어 우지 형도 무거워 나도 잡고 뭐야 <웃음> 이게 <웃음> <웃음> 우린, <웃음> 우린 약간 단순하고 제, 제 저런 제거 해야돼 <웃음> 그니까 활동적인 야, 것도 돌 아, 네. 라이 3도 재밌었는데 아돌 라이 3도 재밌었는데 아, <웃음> 돈돈 라이, 아돈나나돈 라이 3나나나나나나 정한이가 <웃음> 근데 그때 진짜 나한테 배신감 진짜 배신감 우와. 느꼈대 그것도 그렇고 A씨도 같이 배신감 엄청 느껴가지고 완전 <웃음> A씨 <씨도 웃음> 완전 삐져가지고 <웃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깜짝이야? 예스, 예스, 예 경찰도 너 원래 우리 팀이었잖아 경찰은 시민 편이야 나랑 A 씨랑 협력을 해놓고 아, 그 갑자기 아. 지 이미지 챙기고 맞아요. 돈 챙기고 다 챙겨서 간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뭐지? 시민들 브로커야, 맞지? 아니야, 마피아는 있긴 있어 <웃음> 저 에스쿱스 저 자식 다 알면서 어. 너, 너 브로커, 시민들 브로커야 <웃음> 제일 오늘 이해가 안 됐던 게 정말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뭐 제일 그 확률이 없지만 있을 땐 제일 있잖아 근데 오늘 이게 하나도 통하지가 않는 거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느낌이 한, 하나도 안 음, 났어 안 어. 어 맞아 그... 이게 없었어 마피아라는 사람이 있으면 느낌 쎄한게 있는데 없었어 근데 없다는 걸 파악한 것도 진짜 신기해 잘했어 진짜로 없는 거예요야막 들떠서 막 헛소리를 했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두 명이 막 자기 예를 들어도 막 껄껄 넘어져야 되거든 맞아. 근데 갑자기 우리가 진중해져. 없는 거 아니야? 근는데 갑자기 도겸이가 <웃음> <웃음> <수용해>. <웃음> 어떻게 알았지? <웃음> 둘다이안정 눈빛 흔들리는 거봐 시즌 3를 마지막을 와... 이렇게 나 뭐야 나 뭐야 내가 뭐야?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서요 모든 모든 게 계속 우리가 아니라 내감 뭐야 나 뭐야 이거 뭐야가 <웃음> <가> 아니라 나 소름 돋아 내감 때문에 내가 맞춘 게 놀랍다 그러니까 <웃음> 우리가 아니라 아, 내 오로지 아, 우리는 바보인 게 아니라 <웃음> 아니 우리 바보인 게 아니야 근데 오히려 저걸 알아는게 대단한 거야 맞아 맞아 첫날 밤 보자 첫날 밤 아니 형 죽은 거 보고 싶은 거야 뭐야 아 그래 넘어가 누가 죽었어요? 사망할 는 없습니다 근데 네, 기노 표정 말했요 의사 미쳤다 의사 미쳤다 아, 아, 와 아, 내가 해냈구나 아, 아, 아, 아, 너, 아, 내가, 나, 내가 의사로서 해냈구나 아, 아, 이 표정이냐 지금 나 영웅이야 나 히어로 아니 아, 그것보다는 아. 그냥 어? 지금 이렇게 가면 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 그냥 너는 그냥 너는 그거야 다행히 없습니다 아왜지 아, 이거지, 거지거지 오늘 어. 내 거네? 어아 어. 그냥 나는 이거 어. 이 상황을 다모는데 아, 디노가 너무 웃긴 아. 거야 아왜 이렇게 건조하지? 아입술이왜 이렇게 말라지? 음. 어우 좋았어 촉촉한데? 음. 예쁜 목걸이 사주고 싶지만 아나 목걸이 필요 없어 괜찮아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줄수 있는 게 록식당밖에 없다 스마 이게 시어버트의 보습 효과가 너희선을 촉촉하게 해줄 거야 MBTI를 생각보다 진짜 빨리 했어 맞아, 그 맞아. 맞아. 전에... 요즘, 요즘 되게 핫하 어, 요즘 되게 핫하잖아 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했다는 게좀 놀라워 어, 나는 MBTI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 또 아, 11번 해봤다고 어 근데 또 해봤으면 좋겠어 찍해야겠다 아, 근데, <웃음> 근데, 근데 우리 아까 네. 말했듯이 카트도 진짜 우리 그때 카트 게임 한창 할때딱 찍고 음. 약간 흐름을 제일 빨리 흡수해서 대입을 시켜주는 거 같아 음. 그리고 난 전생연보다 음. 재밌었어 아 맞아요. 고맙다 추석, 추석 때 했던 거 뭐지 그거? 구조고부족조고락도 구조 구조 재밌었고 구조 그 옛날 오. 감성을 살짝 건드려주는 게 있지 아 그것도 맞아. 그렇고 막 출발 세븐틴도 그렇고 우지 형이 MC하는 것도 재밌어 아 맞아 잘해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현석이 형이 나한테 욕심이 있어 어 있어 응.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약간 <웃음> 개그 코드가 잘 맞아 현석이 아, 형이랑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좋아 아, 재밌어 그치. 잘 맞아 우리도 어. 찍으면서 사실 막 항상 다 재밌게 찍는 건 아니야 어그 나도 막 어, 이거 맞는 건가? 셉식당도 솔직히 나는 그왜 그래, 나는 아, 되게... <웃음> 지금에서 난 그것보다 나는... 그게 더 재미없을 줄 알았어 그거. 리그 마이... 파리바게트 그거. 어, 꽃장 광고 아, 아, 네. 항상 드립 편 나올 때마다 우리 좀 힘들었어. 때 있어. 계속 그냥 이거, 이거 카니발 냄새 난다고 계속 그랬었어. 어, 다행히 어, 카니발은, 어, 그랬었어. 카니발은 어, 카니발 가족. 어, 난난 재밌는데 드립 할 때가 제일 재밌는데. 그냥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워낙 편집을 잘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드립 할 때는 정한 형이 한몫해 이상한, 야, 거, 이상한 거 이상한 거. 거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진짜 아, 너무 경우가 없다. 나경우 근본도 없고 근본도 <웃음> <경우가> 없고 경우가 <없고>. 없대. <웃음> 근데 보잖아. <웃음> 방송 보잖아. 나만 제일 분위기 파악 못 하고 네. 있어. 그건 맞아 근데. 근데.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아니 아니너 무슨 소리야. 나는 카메라 <웃음> 한번보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 조건 <웃음> 판할때 됐구나. <웃음> 감독님들, 감독님도 한번 하시죠. 근데 진짜 초반에는 고영이 솔직히 이렇게까지 조회수가 많이 나고 오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으니까 응. 막 그냥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막 되게 좀 책임감 이런 게막 생기지 않았어요. 많이 보시니까 근데 나는 오히려 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같아 근데 그게 오히려. 중요한 거같아그렇 우리가 편하고 재밌으니까 우리의 케미가잘 나오는 거같아 우리 아버지께서 현장에 오셨잖아. 응. 되게 놀라셨던게 우리가 그 촬영을 너무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프로답다고 느끼셨다. 아아 그게 고잉의 매력인 거 같아 어. 우리 근데 그거 있지 않아? 그 캐럿분들이랑 큐빅분들이 질문을 질문을 보내준 게 있대 아, 질문 좀 보자 네. 그러면 네. 도겸이가 어이. 읽어줘 음. 재밌는 것들 뽑아줘, 음. 도겸아 승강이가 뽑아줘 메이저 예능이니 그 방송 아, 살릴, 살릴 수 있는 알아듬. 것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 올해 초반으로 먼저 갈게요 100만 원에서 정한 외 멤버들이 모여서 상의하는 장소가 없었고 배신하면 안 된다는 그 멤버들의 그 말이 없었다면 음. 정한의 편에 섰을지 아니면 우리를 지켰을지 정의의 아, 어. 편에 어. 쓰지 않았을 그거는 내가 보기엔 12명 다 섰어 그 어. 순산이 어. 어. 없기 때문에 방송을 위한 재미도 있고또 어. 그냥 난장판 됐을 것같아 난장판 롤리 레이스를 할 때마다 원우가 MC를 하는데 네. 원우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오. 원우 아무 생각 안 하고 네. 있지 아,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구경하고 <웃음> 있어요 <웃음> 그리고 은근히 긴장 긴장 긴장 우리 팀의 MC를 보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 네. 다 이게 시선이 닿으니까 어. 나도 불면제를 또좀 긴장했어.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배드클루 배드클루 때 나온 밧줄은 뭡니까? 이거는 PD님들의 아, 답이 밧줄은 불이 꺼지면 나타나는 박준기의 자아가 움직일 수 없도록 범인을 밧줄로 묶어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불 꺼질 때까지 어. 민기를 계속 묶어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웃음> 박준기의 자아가 움직이지 근데... 않으면 살인이 안 되니까 너를 묶었었었으면 안 근데 잠깐 묶었다 풀었잖아 묶었는데 아무일도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풀어준 거지 아. 근데 내가 밤에 묶여 있으면 내 자아가 나오니까 대박. 그때 묶어놨어야, 묶어놨어야 되는 거야 와 저희도 이제 알았습니다 밥만... 와. 와. 우리 이제 알았어 내용이 바뀌었으면 그럼 우리끼리 파티하고 진짜 집에 가는 내용으로 표현했을 텐데 거기서 담금주 먹고 혹시 호랑이 굴에 진짜 가나요? 갈 듯, 갈 듯, 어. 곧 가요 네. 어? 호랑이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호랑이가 너무 많이 커서 만나면 어려워졌어요 유리. 아, 아, 아, 아, 아 진짜 네아 진짜 준비를 했었어요? 그치, 이렇게 살긴 살아야 되니까 아 진짜 우지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인가요? 아니요 <웃음> 디노의 그 능력에 진짜 그 놀리, 놀라셨나 놀 봐요 디노 상황극 표현력은 배운 건지 아니면 저스트 재능인지 재능도 있고 디노는 또 배우기도 했지 보잉을 위해서 연결회슨 한 거잖아요 <웃음> <디노> <웃음> 내 생각에 그, 디노의 그런 원천은 그냥 어릴 때 개그 콘서트를 너무 열심히 치면요 개그 프로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게 짜여져 진짜, 있는. 어, 그러니까 그게 내본이것 같아. 고잉 세븐틴 촬영 중에 제일 힘들었던 편. 음, 논. 힘들었던 수영 끝까지 있었잖아, 논난 세븐틴. 아 세븐틴, 세 진짜, 진짜 힘들었어, 난 진짜로. 저는 제가 못 느꼈을 <웃음>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그거 <웃음> 힘들 수 있어요. 세븐틴을 소개해주거나 편덤으로 입덕시키고 친구 친구가 있으면. 고잉 세븐틴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 아... 나는 TTT 야, 우리 그대로 모습이다 진짜 뭔가... 난 수능 축제 나도 어, 수능 축제 어. 아, 적당히 수능 좀 귀여우면서 가야 될것 같아 입덕해볼래? 저.. 진짜 이러면 약간 조금 근데... <웃음> 그걸로 입덕할 수도 있어 아니, 처음 보여주는데 13명 다 있는 게 좋으니까 맞아 아, 아, 그건 아, 맞다 어. 고잉 세븐틴 에피소드를 한국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면 어디서 촬영하고 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진짜 무너무진할 어, 것 같은데? 다 다니고 싶은데 어. 그렇게 된다면 영화 같은 걸 약간 좀 오마주 해가지고 뭐 분노의 질주 같은 걸 하는데 진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뭐카트를 탄다던가 <웃음> 카트라이더 시즌 인 거야? 종이 차를 타고 뭐, 종이 차를 타고 거야? 그런 걸한다할 수도 있고 되게 뭐 많을 것 같아요 미국에아 그래서 그래서 디노 뒷머리랑 호시 앞머리 다들 어때? <웃음> <웃음> 아 배웠네 배우실 분이네? <웃음> 아 고인재지 예 고인재지 어. 저희는 주사지만 이런 대답은 그 멤버가 잠을 자고 있을 때만 한데 <웃음> <웃음> <웃음> 그럼 다시 물어봐주요 캐럿들은 어때요? <웃음> 캐럿들은 어때? 캐럿들, 큐빅들 다들 어때? 네. 캐럿들은 네. 캐럿들은 어때? 어. 자, 지금 시즌제가 아닌 에피소드들 중에서 시즌제가 됐으면 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어. 나 약간 리뉴얼 해가지고 미스터리 미스터리 한번더 했으면 좋겠어 아, 나도 미스터리 그거 미스터리 해보고 미스터리. 싶어 아, 나도 안 해가지고 시즌제한번 해볼까? 학교도 주기적으로 수능특집 어 좋은 거 같아 네. 학교 컨셉 수능특집은 수능 칠 때마다 어 괜찮은데 그리고 그거 찍을 때마다 모교 막 목요, 가는, 목요. 거. 목요 오, 오, 와. 가는 거 u g i o m u g i 내 와, Mugio, Mugio, m u g 도 o t h e 면 they, they, they, they, they, they, they, t h 카니발? h e y they, they, they, they, they, they, t 지 e y they, they, they, they, they, they, they, they, they, t h 고 y they, they, t h e they, t t 질문에서 그왜 T T T 는잘 놀다가 갑자기 아침인 거죠?라고 하는데 아 저희가 적당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때도말 하겠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막 놀다가 저희도 막 갑자기 자고 이런 이렇게 있는 것보다 다 같이 있는 그림일. 맞아. 그러니까 어느새 되게 흐지부지하게 네, 그 끝날 때가 많았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어. 민규는 스카이 다이빙 뛰나요? 아니 그 말하고 아, 라이보 해주세요. 뛰나요? 한번 하자. 아, 가시죠라고 왔습니다 아, 아, 가시죠라다시조 아. 가시죠, 렛츠고 진정한 악마를 보았다 <웃음> 자불면제로에서 이후 슈아랑 도겸이는 화해를 했나요? 아, <웃음> 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아, 아 또. 맞다 맞다 어. 근데 솔직히 아, 그때는 누가 잘못한 거야 아, 그때는 맞아, 누가 잘못했어 그래. <웃음> 나 <웃음> <웃음> 나 아직도 아, 그 시작은 아, 안 났어 <웃음>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도겸이랑 저랑 친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잠깐만 어? 호원에서 그 내가, 내, 내가, 내가 제일 잘나가를 잘 버논을 불렀잖아. 네네. 이걸 네가 제일 빨리 나가고 싶어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웃음> 부른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노래라 부른 건지. 아니 어. 어, 솔직히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 아 진짜. 아, 그래. 어,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근데 와. 내가 그 말을 할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와. 편집으로 알아서 이렇게 캐치하셨어 벌써 캐치하신 거네. 역시. 아 어, 질문 재밌다. 그래. 어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달라는 길도 많고 어, 이거 찍었을 때 민규가 혼자 새벽 1 시에 이거 촬영한 거에 대한 앞뒤 비하인드가 궁금하대. 음. 일단 겁을 많이 줬지 우리가. 맞아. 나는 그래서 아예 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진짜 사람만 나와야겠다는 느낌으로 나 메이크업도 어... 안 하고 갔어 그 날. 어... 그냥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새벽 1 시인데 달이 달빛밖에 안 보이고. 어... 와 진짜 야, 영화다. 얘가 진짜 무서웠을 거야. 우리는 사실 아... 밝을 때 해가지고. 난 인생 살면서 늦,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어. 어... 아니냥 거긴 아, 그 아. 장소 가의시하다 어, 나랑 디노 그러니까. 아침에 갔는데도. 무서웠지. 맞아. 진짜. 처음에 그 소리 지르면서 깨어나시는 분이 그때 어. 좀 소름 돋았어 그때. 아, 고잉이 스케일이 커지면서 막 보조 출연자분들도 되게 <웃음> 맞아요, 많이 계시고 막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를 부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맞아요. 한번 진짜 아 시우 이게 아. 그 선호하는 타입의 콘텐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발 세븐틴이나 마구마구 같이 활동되는? 체력적으로 몸을 쓰는 타입의 콘텐츠 2번 고잉 컴퍼니, 놀리나이트 같은 드립이 나무하는 타입의 콘텐츠 3번 100만 원, 돌라이 같은 두뇌와 눈치 싸움이 필요한 타입의 콘텐츠 아다 재밌긴 한데 근데 너무, 다, 난, 너무 다 재밌어요 뭔 눈치... 뭐 고르기가 힘들어 아니 여기서 그놈 제일 별로 어려운가? 모르겠싸 어. 너무 어려워 음. 나도 약간 머리 쓰는 건 조금 복잡해 난 몰라 난 돌라이랑 100만 원은 다른 결인 것 같아 나도 음, 음. 다른 결 맞아 음. 온라인의 마피아 마피아고 뭐자 아무튼 그렇죠 저희 다 그냥 비슷비슷한데 맞아. 다 좋아해요. 다 네, 제가 그래서... 내가 오늘 영상 보면서 느낀 건 조금 더 단순하고 어. 우리의 그 어떤 순수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더 재밌는 느낌이야. 다음에 놀이터 가서 어른 땡가자. 근데 오히려 나는 음. 이렇게 고잉이 좀 다양한 거래서 좋긴 해 맞아 맞아 고잉은, 고잉은 다양해야 돼 댓글은 이 정도로 네. 네. 읽어볼까요? 아. 네 어찌됐든 저쯤 됐든 아. 어찌됐든 저쯤 됐든 이도저도 이도저마 아, 이 도져도, 이 고잉, 야, 진짜 고잉에 관련한 만기, 좋은 추억이 많네요 저희가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재밌으니까 코멘트 도 재밌네 맞아요 난 솔직히 어. 걱정을 많이 했었어 이걸 어.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우리 다 같이 아, 근데 할 말이 많네 저기 지금 쌓여진 저 로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 난 진짜 멤버들 사이랑 그 해서 약간 편하게 계속 이렇게, 어,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놓친 정말 명장면 같은 것도 되게 많을 텐데 많지 너무 많지 풀고 간 것도 진짜 너무 어, 많다 보니까 어. 참, 칠 갑자기 생각난 명장면이 있네 뭐야 뭐야 저기 인간 체스 승관이 엉덩방아 찍는 아. 거 갑자기 팍 떠올랐어 그런 거 하나하나 분명히 다있기 어. 있을 거야 다 나도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참 고잉 세븐틴 이제 제작진 분들 스태프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아, 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어... 복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꾸준히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사랑 주시는 만큼 저희 는 내년에는. 더 재밌는 것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왜 우리 몬트 보고 얘기해? 모니터 <웃음> 보고 그, 얘기해? 내가 어디 그러니까, 때 애매한 거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컨셉이라서 아 우리 진짜 내년에도 더 재밌는 것들로 음, 보답을 해드리자 그리고 매 촬영마다 솔직히 우리가 <웃음> <더> 이른 아침에 <웃음> 촬영할 때도 많고 막 멀리도 가는데 우리도 진짜 열심히 촬영하잖아 맞아 맞아 우리 우리가 진짜 막... 수고했지 우리도 진짜 어찌됐든 어찌됐든 음. <웃음> 가서 그냥 따뜻한 국밥 한그 해서 우리 같이 <웃음> 난 칼국수 생각하고 그럼 그러니까. 국방부터 사이다 한잔 <웃음> <웃음> 네 이제 그러면 진디 도곧 돌아올 거니까 좋은, 좋은. 또 우리 네. 13명이서 또 케미가 터지거든 음. 맞아 맞아 어, 뭐 어떻게 네. 마무리해볼까? 네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빅 분들, 캐럿 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킬이, 제가 입덕해 주빅이 공캐럿 아니야? 입덕해 입덕한 거야 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그수치 안경이 형, 그림자가 수염처럼 나와가지고 안경 벗어야 될것 같아, 수염이 아, 많아. 자, 자. 벗기, 벗기 전에, 벗기 전에 한번 어. 보자 어. 벗기 전에 한번 보자, 태태태 보자. 아, 여기가 아, 아 그렇네 형, 콧물같이 나와 아니, 그거 하고 있어 <목소리>